토양이 이렇게 비옥해져야만 모든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네 슈퍼 농부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걸 보고 제가 이거를 구입해서 제 토양도 좀 억토를 만들기 위해서 억토를 <웃음> <웃음> <웃음> 만들기 위해서 억토를 <웃음> 아공 개분 안에다가 그 미생물을 바실러스 2종의 바실러스균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미생물을 밭에다가 넣어주시고 미생물 효과도 볼수 있고 그다음에 대비 효과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볼수 있네요, 그죠? 네. 동시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외상으로 살수 있다는 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우리 슈퍼옥토로 농협 가서 외쳐주세요. 슈퍼옥토로를 농협에 갖다 놔주세요라고 하면 갑니다. 마감 목소화가 어제 다 끝냈어요 아, 마무리 다 보내고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예, 예. <웃음> 네. 구미에서 지금 나주로 아, 네, 그죠? 예. 나주로 저희가 왔습니다 그전에는 나주에서 구미로 오셨는데 네. <웃음> 아 역시 한국농산 t v 는이 주거니 박거니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때 슈퍼추비를 구하시러 화물차를 끌고 거기까지 오셨으면 한 4시간 걸리셨을텐데 그때 아 이제 뭐 시험시험 가지 <웃음> 하루가, 하루가 그냥 오전 왔다가 어, 오후 집에 도착하시니까 어, 오니까, 어, 집에 오는 게너거 같더라. 고 도착했어요 하루 온종일 딱 시간을 네. 다내셔가지고 해농사는, 해농사는 몇년 하신 거예요? 해농사는 한 30년 했습니다. 아, 그럼 이 나무가, 이 나무가 지금 꽤 올렸나 보네요. 가면.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뭐한 20년 됐고 저쪽으로 깊은 쪽으로 가면 한 50년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네. 슈퍼옥토로 안 그래도 다 뿌리 넣으셨네요. <웃음> 이거 슈퍼옥토로. 네, 이걸신 거네요. 예예. 이걸 뿌리고 예. 이제 경운 작업해야만 이게 옥, 옥토로가 땅에 묻혀서 음. 또그 증식작용도 하고 네. 또 테이비 역할도 할수 있어서 네. 지금 경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뿌셨어요? 여기 지금 200포 갔다가, 예. 한 9,000평에 나눠버렸습니다. 9천평에다가 예. 예. 그렇게 그 나눠보니까, 예. 그 45평에 한 꼴, 한꼴 예. 되더라고요. 한 50평 한개 정도 예. 넣으시면 예. 효과가 나니까, 45평에 한포 정도 그 사용하셨네요. 4일 정도 물을 줬어요. 아, 그리 보니까 계속. 그런 예. 예. 먼지가 나서, 이게 음. 그 수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예. 물을 안 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미생물은 수분 유지를 얼마나 잘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음. 만약에 10억마리에서 1000억마리 그 이상 빨리 확 이렇게 번질 수가 있는데 여기 상태에서 물이 없어버리면 그렇지. 번식하고 정식, 활성화가, 아, 정식을 할 수가 네, 없을 네. 겁니다. 이게 계속 항상 이제 살포해 두시고 지금부터는 꽃 피고 이제 할 때마다 계속 수분 유지를 하시잖아요, 원래. 그죠? 그렇죠. 네, 계속 수분 유지를 촉촉, 땅이 촉촉할 정도로의 수분 유지를 꾸준하게 시켜주시면 최대의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옥토로 뿌리고 바로 이렇게 옥토라 치는 게 좋은 거예요? 어, 아무래도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 직사광선을 오랫동안 많이 받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살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경운 작업을 해서 땅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있는 수분과 옥토로가 만나 가지고 어, 이제 펠렛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미생물들이 수분이 들어와야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많이 활동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또 증식도 할수 있게 되고 이렇게 오늘 바로 살포를 하시고 바로 이렇게 경운 작업이나 노탈이 작업 아니면 어 관리기 같은 걸로 하시던 덮어 주시는 게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왜 그 비가 오는 데 네, 그래서 오늘 날을 날을 잡은 이유가 사장님 같은 경우도 오늘 뿌리고 경운 작업 해놓고 내일 비가 오면. 땅이 이렇게 수분이 충분하게 묻겠죠? 그러면서 효과를 최대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딱 상황을 제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번만 하면 근데... 끝나는 건가요? 음, 지금 이제 봄에 한번 해놓으면 올 이제 배수화 갈 때까지는, 어, 가공개분의 양부 MPK 성분과 그 다음 미생물 효과를 꾸준하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어... 사용하시면 보통 한 4, 5개월 정도 효과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몇 포나 오신 거예요, 이제 지금 13포. 영원 거 고추밭에 고추밭에. 겨 놨습니다. 일부러. 아, 고추도 <웃음> 하세요? 고추 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한 500포기만 하려고요. 음... 500포기에서 한두근씩 따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포트로 뿌렸어이이를 쓰시는 이유왜 쓰시는 거예요? <웃음> 아, 이제 토양이 이렇게 비옥해져야만 모든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슈퍼 농부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이거를 구입해서 제 토양도 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웃음> 옥토를... <웃음>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옥토로를. 옥토를... <웃음> 농협 중앙에 개통이 되어 있거든요. 농협 중앙에 개통을 해놨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어~ 필요하신 농가분들은 단위 농협이든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외상 약정이 돼 있으신 곳은 어디든 가셔서 오십 개가 한바 레트거든요 오십 개한바 레트 필요하신 분들은 어~ 외상 약정돼 있는 농협에 가셔서 주문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옥토로가 어디에 좋은 거죠? 지금 뒤에 보이시는 양파 마늘 저희는 전작기 전작물에다가 다 사용을 했거든요 네. 어대비 대용으로 가공 개분이 70% 들어가 있고요네그 다음 커피 박이 15%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미생물들은 가격 단가가 조금 비싸서 좋은건 알지만 어 많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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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슈퍼옥토로 농협 가서 외쳐주세요. 슈퍼옥토로를 농협에 갖다 놔주세요라고 하면 갑니다. 과가 언제쯤 열리죠? 4월 한 15일, 음. 20일경 되면 앵두만큼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것은 이제 꽃 개화하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음. 저희들의 예측을 4월 20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슈퍼옥토로의 그 뭐라 그럴까 그 힘을 예. 느끼려면 언제쯤 그러면 음. 한 5월쯤이면 가능하겠죠? 5월이면? 예. 네. 이만해지니까요? 아니, 5월은 그만치 않고, <웃음> 500원짜리만 합니다. 아니요. 동전 500원짜리. 그때만 돼도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비분을 이제 남에서 빨아먹기 때문에, 음. 그 전에는 자기들이 작년에 저장했던 영양분을 갖고 뿌리에서 음. 이제, 잎사귀로 이제 피기 전이니까, 네. 전달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 비분의 역할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나 이제 한 5월 이렇게 중순 정도 되면 500원짜리 정도나 커지기 시작하면 그 비분의 역할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옥토로는 처음으로 배밭에다 뿌린 거다. 이 네. 아직은 뭐 장담 못 합니다. 네. <웃음> 수확할 때어 다른 배와 비교를 해가지고. 수확량이 얼마나 늘느냐? 네, 늘고 배 품질이 좋아지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웃음> 수학하기 전에 연락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네. 네. 자료를 좀 만들어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웃음> 네. 슈퍼옥토를 통해 가지고 네. 우리 배도 잘 열리고 네.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 또 열심히 일하셨는데 돈 많이 버셔야 될거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웃음> 자, 저희 한국농산TV는 이렇게 농부들이 좋은 농자재 써서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